자, 지금부터 우리 멤버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네. 이 소원함에 있는 소원을 한 장씩 펼쳐 보실 거고요. 누가 쓴 소원인지는 지금 현재 익명입니다. 진짜 익명이야, 이몰라는 음, 맞춰 보실 수 있는 시간까지 네. 한번 가져볼까 궁금하다. 하는데, 자 먼저 이렇게 우리 주세요 엑스양부터 네. 소원. 일월리 엑스양 소원. 이렇주세요 일월일. 일리일 소원. 일일 소원. 일일자 네. 한번 가보도록 핑크색 하겠습니다. 핑크색 핑크색 뽑아요. 뽑아주세요. 아 무슨 소리겠어자 직접 뽑으시 소원을 큰 소리로. 2019년 덕담으로 오른쪽에 앉은 사람한테 칭찬 한 가지씩 해주기 오, 오 언니 연정이. N C M C 정이야.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멤버들 음. 전체에 한번 짧게 될게. 아. 어, 이렇게 칭찬 한 번씩 아 릴레이, 칭찬 릴레이 한번 해보는 거. 어, 일단 연정이, 연정아, 너는 칭찬할 게 너무 많아. 뭐감탄하자 덕담이라고 그러나요? 덕담. 덕담으로 칭찬한 가지 네. 어. 일단 어, 항상 우주녀의그 목소리를 맡아줘서 너무 고맙고. 뭔가 너의 그 목소리와 그 고음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루리라는 곡이 이렇게 완벽하게 탄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해 주고 목 관리 잘해 줘. 좋습니다목 관리 잘해 자, 우리 연정 씨가 네. 우리 다영 씨에게 덥담. 다영아 너의 에너자이저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해 그런 너가 우리팀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팀을 위해서 밝게, <웃음> 네. <웃음> <웃음> 밝게 어, 활기차게 어, 밝은 에너지 부탁해 사랑한다 내 친구 다영 씨, <웃음> 어, 자, 덕담 <덥담> 릴레 <웃음> 이어갑니다 <웃음> 나도 나. 야르마넌 일단 우리 같은 룸메로서 내가 아침마다 알람 못됐는데 화안 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너 이번에 빨간머리 너무너무 잘 어울려 <웃음> 내임 에리얼 타이틀 너 줄게 이 에리얼 해이 <웃음> 에리얼 <웃음> 고마워 좋아요 저 다음 언니 항상 챙겨주고 아플 때도 챙겨주고 약도 주고 아시던 것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제가 더 챙겨줄게요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 다 연애하시네. 숙소라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웃음> 저희가 이런 낯간지러워 얘기를 나간지로 해서. 아, 솔직하게 해줘요, 진짜 진심을 담은 답장. 자, 6시 갑니다. 벌칙인가요, 뭐죠? <웃음> <웃음> <먼저>. 네. 언니. <웃음> 아, 아, 아, 저, 아, 여기 지금 이 r 보여. 여기 v 이 보고 자꾸 아까부터. 내년에는 언니가 만드는 노래 다 대박 날 거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언니 노래만 들을 거라고 전 장담해요. 어이구. <목소리도> 아 언니 고마워. <웃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다원 씨가 노 씨에게. 자 내가 하나 했으면 이어서 가야지. 등장인. 우리 둘. <웃음> 갑자기야. 아! 우리 둘다 아, 네. 언제나 건강하고 나. 아프지 말고. 내년에는 꼭더 개인 활동도 더 많이 하고 더 승승장구해서 더 많이 벌자! 네! 자 다음 이가지. 자박고 이어서 이서들 여기서 해야 여기가 재밌는 거야. 박우들. 아, 네. 네. 더더 커. 됐어. 더 커려 우더 커. 너무 아, 음... 귀여워. 귀여. 루다 지 어떻게 <웃음> 이야기를 하신지를 잘못 들어가지고 아, 어, 내용만 한번 더. 언니가 원하는 아, 일다 이루어지도록 응원할게요. 아 언니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아 여기 이제 정말 정말 없나봐요. 아니. 어디가 않나봐요자 수빈 씨, 수빈 씨 백고고 방금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려요 음, 소리 질렀어요 수빈 언니. 가럴 떨리지? 그치너 아무도 모르 사실 이네 명이 제일 재밌는 그림이. 아, 아 그래요? 다들 잘못하고 많은 우리 구정대도 기대하고 사실 있을 것같 오늘 브이 라이브로 이네명을그림서었다들이 아닐 정도로. 아잘 잘못한 다부 아, 진짜 서로 안할일 없는 사람들이 인데아 빨리 하시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수빈. 아 아니야. 안하는거야덕 칭찬 안하 하고 싶은 하고 싶은 표포즈로 덕담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해야지 해야 지 해도 돼 해요? 해요. 나도 근데 얼굴 도나빨아니데 댓글 난리났어요 아, 여러분. 난리 해주세요. 진짜 안되시요 우리 야죠 여러분. 빠르게 진행할게요. 수비씨네 우리 문나 씨에게 가겠습니다. 실업 가자 실업 가자 실업. 없 갑시다. 이십이야. 아, 갔습다 아, 아, 아, 아, 진짜 안 움직여요? 아, 새로운 장르의 마치드라마를 만들어 저희 일도다 친하고 사이는 많이 봤고요 머리 색깔 너무 잘 어울리고 <웃음> 핑크 공주 <웃음> 언니 줄게요. 뭘 어, 뭐, 뭐 주신다고 하셨죠? 핑크 공주로. 공주 공주 그래. 아. 진짜 아, 큰거준 아, 거네. 진짜 네. 아, 빨리. 우리 악수해. 악수해. 아, 싫을싫다 박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수가 뭐야? 아, 내가 왜 이거 안 해야지. 자, 박수해. 박수 이렇게 우리, 우리 소원 열 개예요. 저거보다 안는게나아요 어, 어, 자, 까만.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자, 우리 보나 씨가 한 번씩 편하게. 아, 안아 <웃음> 어디, 찍어나지찍어 o p stop, 찍 t 어 p stop, 어 t o 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나 t o p stop, stop, s t o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자. 예 정말 좋은 농담이네요. 아, 수고하신, 오케이. 그리고 아, 사랑해하신내 왼쪽 사람을 향해서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아